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이 골드, 두 번째로 파운드 호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 저희가 보겠는데요. 자, 골드 지금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은 트렌드라인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터치까지 나온 상태인데 어, 보시면 은1290 가격 레벨을 저희가 서포트로, 강한 서포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데일리 차트에서 어느 정도 더블 바탐식이죠. 어, 만든 후에 보시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같이 금요일 그렇죠? 저번주 이제 금요일 마지막 데일리 캔들 클로즈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어 이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정도 어 풀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을 좀 낮추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 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이 그래서 1290 서포트 레벨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어 되는 이상 계속해서 어, 장기적으로는 매수셀업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시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카운터 트렌드라인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어, 여기, 여기서 이제 두번째 포인트를 이곳을 잡은 후에 보시면은 이미 브레이크 그쵸? 그렇죠?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가 나오는 모습이, 어, 모습을 저희가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하면은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트렌드라인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또 채널을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제가 아, 마켓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0 서포트가 유지되는 만큼 계속해서 매수 세력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파운드 호주입니다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 저번주에 말씀드린대로 1.74 서포트 레벨을 정확히 그렇죠? 1.74 레벨을 정확히 터치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어, 그려놓은 레지센스 레벨까지 다시 한번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새로운 한 주, 그렇 새로운 한 주의 마켓 오픈이 레지센스 밑에서 열렸죠. 레지센스 밑에서 열렸을 때 데일리 캔들 클로즈를 보시면은 깔끔하게 레지센스에서 내려와서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1.76 665 그렇죠 1.7665 6이 레벨을 어, 중요한 레지센스 레벨로 우리가 파운드 호주에서 지금 파운드 호주 페어가 1.7665를 6 중요한 레지센스로 어, 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운 트렌드가 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1.74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셋업을 어, 또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타겟은 1.74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74에 도착을 하였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느냐? 1.74를 서포트로 찾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1.77까지도 거래를 할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1.74를 서포트가 무너질 때는, 어, 디보자 마, 한 1.71 정도. 그렇죠. 1.71 정도 우리가 서포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호주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베어리시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저번 주에 이 베어리시 채널에 레지센스까지, 어, 올라와서, 그 다음에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을 보인 모습을 지금, 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베어리시 레지센스에서 내려온 후에, 그 다음에 마켓, 어, 마켓 처 어느 정도의 서포트죠. 서포트 레벨에서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호주, 어, 호주달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데일리 차트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일 시간 차트로 내려왔을 때 자, 어, 이 레지센스, 그쵸? 트렌드라인 트렌드라인이 레지센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 배열 시 채널을 따라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할수 있겠고요 혹시나 이 검은색 화살표들처럼, 검은색 방향들처럼 레지센스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리테스트 후에 매수셀업을 찾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배열, 아, 이배시 채널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셀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아주 정확한 매수셀업은 이 레지센스 위에서 이 레지센스 위에서 매수셀업을 찾는 것이 정확한, 네, 정확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더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화살표를 보았을 때는 0 7 6 6 5죠0 7 6 6 5이 레벨이 레지센스로 제가 이제 잡아놓고 이 레벨 위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마켓 서포트를 찾을 수 있지만은 어, 두 가지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베어리시 채널이 현재 이제 레지센스 역할을 하고 있는 베어리시 채널이 서포트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 그쵸? 이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서포트를 찾으면서, 그 다음에 매수세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테스트가 0.7665, .766, 0.7665 가격 레벨에서 나올 수도 있구, 있겠고요. 아니면은, 베어리시 레지스 현재 베어리시 레지센스가 이제 서포트로 변신되면서, 리테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세럽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 하실 어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일리 차트를 보면 상당히 어별 다른 움직임이 없죠 그렇죠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 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위로 위기 많고 밑으로도 위기 많은데 어 이유는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수요일 FOMC 스테이트먼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MC 프로스컨퍼런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페더럴펀 r 레이트이 금리 뉴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켓이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것을 제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S 달러, 미국 달러 뉴스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고요. 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어, 1.7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는 0.25 오른 2% 근데 이제 실제 값이 또 어떻게 들는지 그에 따라서 골드의 이제 금의 움직임이 어, 상당히 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호주 달러 호주 달러 뉴스도 있겠고요 unemployment rate, 어, unemployment rate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main r e f i 이것도 상당히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그리고 European 어, 그렇죠? Central Bank Press 까지 있고요 그리고 y 그렇죠? Yen 페어도 많이 거래하시는데 monetary p o l i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를 어, 아예 그냥 피하셔도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 되겠고요 어,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한번 어,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도 모두들 안전한 거래하세요 고맙습니다